개같이 밥 친구. 개밥. 개밥. 야. 품멜 파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명이고요 지금 턴 카운트 10번이긴 한데 우승컵 2번이면 끝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윈터 글로우 해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고고고고고고. 자. 두사위 턴 순서 고아니가 누가 꼴찌고 누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구 일등입니다 와우 나 여섯 번째로 오오. 던져 어디 봅시다 <웃음> 뭐. 하나 뭐나둘셋자 다음 순서 연비 예와 yeah. 여덟 칸을 간다고 한 번에 지금 방향 어디 있어 지금 근데 보물 상자? 와 보물 상자 아래쪽에 있어요. 우리 바로 밑에. 어우 열쇠. 열쇠가 돈이었지. 네, 야. 열쇠가 야. 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노란색 저렇게 빗돌이들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 방향입니다. 보물 상자 있는 방향.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누구 차례야? 빗솔님. 내 차례였어? 이 소리 일곱 번째 아니야? 어, 나 일곱 번째 아니야? 저거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등수고요. 주사위 던지는 순서는 어차피 매텐 바뀌어서 큰 의미 없어요. 아 그래? 아. 어 느낌표 한 칸. 잠깐만. 이거 연비 열세. 있는 쪽 가야지 해골이잖아. 이거 난 해골 받는다. 아. 아니지, 야야 금색 저 것들이 <웃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트롤이네. 고객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맞다. 견제지 오, 여덟 칸. 얘도 그러면 연비랑 똑같은 칸 아님? 네. 나 쓰면은 사실 쪽 밟불러 있는데 해골. 시인이가 말해서 안 갔다. 진짜 뻔뻔하네. <웃음> 아무래도 그렇죠? 맵지. 자, 갑니다. 초케빈턴 시작. 나도 8. 아이씨. 판터 <웃음> 만났다. 아, <웃음> 잠깐만. 바람게. 저거 지금 아, 해골이잖아. 이쪽으로 가면 나날으면은 반대로 가서 그 무기 노려본다 진짜 다음 상사 노릴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도박 한번 해? 나 도박해 나는 어차피 쟤네가 앞서갔어 가 도박 한번 해 도박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죠 아이씨 도박 한번 해 우리의 크리스마스 도박하기 딱 좋은 아 죄송합니다 어허 어허 뭐야 이 선물 뭔데 오! 오, 오야 이거 데스 진짜 데스 좋은 건데! 오, 와! 오케이. 자, 미니게임! 아, 이거야? 아. 아, 이거 달리는 아. 거... 오케이! 이거 근데 액션키 없죠? 그냥 방향키죠? 준비됨, 네. 준비됨, 준비됨, 준비됨. 렛츠기릿! 렛츠기릿! 렛츠기릿! 위 아래야, 위 아래야!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뭐 야, 아, 뭐야 이거 나꼴찌야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나, 나 이럴수 없어나 꼴찌할 수없다 얘들아. 으... 아이거 야, 못지나 야, 이거, 아래로. 지나오오 a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오예 e a h oh, yeah, oh, y e 아니 o 아니 e a h oh, y 야왜 못가 이거 안 돼! 제발? 아, 제발! 제발 나 보내줘! 오케이! 안 돼요! 예 y 안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영비야 죽으려면 혼자 죽어! 아. 그렇지! Yes, Let's get it. Let's get it.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e t get it!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어떻게 빨리 가지? 예아 간다! 와, 나들 왜 이렇게 빨라? 벗어났어! p i s t o 빗소라 a c 가 i 어? g 라 w h a 안돼 안돼 나 o 등이라도 n g 등이라도 왜안 일어나 갑자기 m not eating. I'm not eating. I'm 오 o 예. eating. I'm not eating. I'm 가 o t eating. I'm not e a 아 <웃음> 뭔데? 지가 잘한 게임을 뭔데? 몰라 이 게임 잘했었구나 야, 야 진짜 빗소리 그 이거 빡세게 견제합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풀핀자 오시앤턴아 <웃음> 아하 오오오 왔군요 샤라샤라샤라 근데 아, 여기를 때리면 한 번에 두명일될것 같은데 아니지 그래도 1등 견제 가야 됩니다 어, 네. 그래도 1등 견제를 예, 가야죠 아무래도 지애님 예, 예, 가야 빡세게 해야 돼요 네. 빡세게 저기 두명 맞으면 열쇠가 두 배로 나와요 빡세게 아니지. 요 빡세게 빡세게, 빡세게. 아, 그째한 명만 맞지 빗소리 고통 받을 것이야 음. <뭐라> 바로 가야지 아, 둘이 어, 바로 아. 먹, 먹으러 가네. 오케이. 너무 달라. 둘이 둘이. 어, 펀치? 옆에? <웃음> 옆에 바로 <웃음> 펀치 칠수있는 <웃음> 바로 옆에. 좀 <웃음> 치나. <웃음> 잘못 칩니다, 핵님. 알았다. 오호 니가 강수 님 아나? 수님 모릅니다. 어? 투디 핵밖에 어? 모릅니다. 투디 핵밖에 몰랐다. 한번 봐준 어. 니넨 모른다 했제 <웃음> 아 이거 선점이었구나나 그럼 가도 됐었잖아 아까 근데 여튼 아, 해골이 있고 진한 해골이 있어 아 어, 다행 자 그러면 은 가봅시다 어나 이쪽으로 갈수 있네 뜨네 그거 자기 위치 기준으로 떠요 거기가 음, 더 멀어요 좋아 좋아 음, 선물 나왔어 바로 쳐 왜 이렇게 사가 많이 나오지? 어? 갑자기 어? 열렸나? 어? 아, 미로 변경! 아하! 음. 아하! 쟤 지금 방금 빗소리가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어우, <웃음> 왜 이렇게 아유. 많이 나와? 워어 야, 어디까지? <웃음> 와어 야, 이거 너무 좋다! 자, 이제 누가 1등이지? <웃음> 자, 이제 누굴 견제해야 할까요? 빠다! 봐봐. 크리스마스에는 견제를. 와우. 왕간 뺏기 이거. 아. 아, 아 야. 이거는 박해네. 케빈 님이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 예. 케빈 님 고수거든. 어. 아, 생각해 보니 나이 게임 못 했네. 나 진짜 못 하는데. 내가 <웃음> 누가 맨 처음에 아이 나. 아, <웃음> 소 왜왜왜나왜 왜, 왜, 왜 때려 나왜때려아아나왜 때리는? 아, 아, 때리는데 야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 아아아아아아나나왜아씨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놔야지! 내놔야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사, 사. 오, 아, 오, 아, 안 돼! 오, 아, 야, 핏소리. 안 돼! 안안안아안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 꼴등은 아, 니야 아, 맞다 그가 온다 스트라이크 덤, <웃음> <웃음> <갑니다. 그거> 타고... <웃음> 아, 맞트럭 지나갑니다 갑니다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와 갑자기 우승 후보? 갑자기 우승 후보? 갑자기 <웃음> 우승 후보? <갑자기> 후보? <웃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죽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죽이. 가나? 그러면... 조금 멀리 보낼래? 아 그럴까? 잠시만 멀리 보낼게 어아 어, 멀리 보내 아주 아주 멀리 아주 멀리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좀 멀리 보내버려야지 아주 아하 어, 이렇게 되는 거. 거야? 아. 잠시만요 아이고 싸늘한 싸늘한 친구가 되어 있네 나 혼자 여기 떨어져서 뭐하니 아이템 사용 뭐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따 여기서 근데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일단 가 살피지 말고 가자 여기 좋다 차라리 한칸내옆칸 뭐니?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보이지가 보시는... 않아 어 보이지가 않아. 도로도도안나예 <웃음> <웃음> <또로돌던, 또던. 웃음> 어째 형 잘하시는데 마이... 동생 커반개만 챙겨 주시죠. 아컵한개 먹고 싶나? 극진이 모시겠습니다. 이거 하나. 극진이 모실기가. 네, 부산 오시면 풀 코스로 모실게. 풀 코스로 모실기가 풀 코스로. 풀 코스에 정식으로 해. 모시기가, <웃음> 예. 나 됐다마. <웃음> 도라이가. <웃음> 한 팬이 무덤 갔네. 관 갔네. <웃음> 무덤 갔어. <웃음> 관 팬. 관 <웃음> 팬. 관 팬. 나도 아이템이 없네. 아이 <웃음> 아이템이 하나쯤 있을 법한데 없네. 그지네. 내 시체 왜 이렇게 저기서 조신하게 죽고 있는데. <웃음> 다리 오물이고. <오므리고. 웃음> 크리스마스엔 절 해야지. 뒤로. 장례식이긴 해. 이거 어떻게 봐? 알. 그냥 금색 아이. 따라가. 음. 지금 뭐 방법 있나? 이거 다시 어떻게 복원해? 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이템 생긴네 아이템 생겼다. 야, 뭐야 얘 주사위 운 오늘. 아니 뭐야? 오우. 오늘 주사위 운 뭐야 얘? 원래 초반 러시가 후반 가면 이제 안 닿지? 닿나? 그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닿는다, 아 안닿는다 뭔가 나만 멀찍감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왜 이렇게 멀리 있니? 이거 뭐지? 어, 그거... 그... 아이템 하나 주는 거... 어? 우와... 어? 야, 이거 우와, 금색이면 우와. 좋은 건데... 어... 어... 어... 뭐야 아, 이게... 다음 미니게임 선택이다... 와와 저거 뭐가 뭐지? 뭐냐...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파이브... 내려갑시다! 이 뭐야? 어 아, 여기 살인 사건의 현장이 <웃음> <웃음> 피, 피, 그러면 이제 아 선택을 한건어아 뭐야 이 길건너 친구들이네? 아 이거 밑에서 돈을 챙겨서 위에 가서 갖다 넣으면 돼요. 아아 아, 아, 음. 아, 이거 루팅하기 아 재밌겠네. 음 많이 챙기면 느려지고 그런 거구나. 근데 아, 아, 아. 이거 내 창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 <웃음> 없어 돈이. <웃음> 나 많이 부자 될 거예요. <웃음> 나 같이. 박... <웃음> <나 빡치! 웃음> 나도 솔직 부자 될 그득 거예요. <웃음> 아 출석하고 <아주 웃음> 있어요. 아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구나. 아 몰랐네. 뭐야 나도, 나도 알라 나왔죠. <웃음> 어디야? 어디야? 아, 잘 좋다. 피했고요. 우후. <웃음> 아! <웃음> 아 잠깐 잘 피했고요. 좋고요. 우와, 빨리. 으아,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우후후. <웃음> 좋고요. 아, 좋습니다. 아주 손 조로워요. 음, 나이 <목소리> 아다 들고 가지 마라. 내 것도 좀 맡아라. 아 아. <웃음> 이고 아. 와, 한 비... 페이... 와, 와 야, 한페이다 코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면뭐할 건데? 니어디로갈 <웃음> <웃음> 네 어? 거니? 어, 포탈이 있포트 어, 있다. 오오와 아, 이거 이거 복수? 포탈 쓰면은 아무도 복수는? 못 먹어. 이거 우리 둘만 못 먹는 거야, 한나 이러면. 아페 u 이 n 이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o w 다 o u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구운 가 구운 이 오케이, 한케이타케이좋아한오케 오케이, 하고 오케이, 썼어.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하고 썼어. 웃음> 어? <웃음> 이이죽이는데 마블링만 먹어야 돼. <웃음> 어. 나도 선물. 과연 선물? 아아아이고 <웃음> 나네? 잠깐만 이거 오 샷건? 자 일단은 아좀 많이 좀나 팍팍 좀 나라 일로 가야지 나 비솔렘 죽은 거야? 어, 부지런히 가고 있긴 한데 나 몰라 무슨 나무계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 그거한턴 쉬는 걸 걸? 응. 어 근데 라미가 먹겠는데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아, 먹었다. 아, 이거 제발 먹었다. 일, 제발, 1, 제발, 1. 아! 아와 미쳤네. 아, 근데 뭐야, 어차피 40개 들었어? 나못 먹었네? 한 편이 땡큐? <웃음> 아, 그러네. 40개로 여는 거야? 아. 와. 아, 그래? 아, 나! <웃음> 지나왔어. <웃음> 라미야, 좀 크게 웃는다? <웃음> 네? 어, 에헴, 그래서... 에헴. 어, 좀 크게 웃어? 안 돼. 야, 이거 라미 진짜 빡세게 막아야 되는 게 라미가 지금 제일 앞서 있어, 또 위치가. 하나 더 먹으면 끝이야. 오! 그냥 끝나. 담궈뭐 담굴 게 없어. 죽여. 찢어 죽여. 크리스마스에는 찢어 죽여. 하하하하 <웃음> <웃음> 어좀 이상한데. 아호. 담굴 게 있나? 뭐 없냐? 어. 야 진짜. 장군 없는... 이거밖에 없는데. 무야 <웃음> <웃음> <웃음> <형은 다야? 웃음> 나지. 야 근데 어, 너희들끼리는 저... 좀 그렇다. <웃음> 아 그래 형. 우... 어 사용 눌러 버렸다 진짜로. 써 버렸어. 아 씨. 로 사용 눌러서. 그래도 형치우고 눌렀다. 아, 취하려 <웃음> <스스로. 써버렸어>. 아, <웃음> 아, 그랬어. 맞지. 아, 맞다. 취소. 아, 진심은 없었다. 어. 어, 어, 어. 아 이거 힘드네. 무기고 어? 무기고 대. 어? 오마법기 어, 어, 같은 어, 어. 거, 거 나왔는데? 기소환하는 그거 아닌가? 아 그런 건가? 야 뭐야? 나뭐 바뀌는 소리 났는데? 형님 아, 가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아 아, 우와 저 기차도 조심하면서 아, <웃음> 아, 아, 아 이거 그거네 지렁이 게임. 어. 어, 나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야 근데 기차가 지렁이에 닿아도 죽어? 지렁이 하라는 아니. 건 아니고 몸통이.. 그니까 러 지렁이는 공격용이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그럼 마우스로 할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걸로 하면 돼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와이씨 야! 와야이 뭐! 아, <웃음> 어, 뭐야! 뭐야? <웃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진 어, 뭐야? <웃음> 아 이거 근데 꼬리가 생각보다 사... 아, 길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 내 꼬리가 생각보다 되게 길네 어! 아, 아, 아, 형이 어, 이겨야 된다, 형 람이 이겨야 음. 된다. 람이 견뎌야 된다, 캐빈 형. 붙어야지, 붙어야지. 아 알았어. 아속 붙어야지, 붙어. 어? 어? 아, 나이스. 괜춘, 괜춘. 오, 오, 재아재아재아재아재아재아 어, 어, 와와와아이 어, 갑자기 조종안 와. 돼요. 오, 아! 아! 뭐야, <웃음> 어, 우와. 우와, 와! 맞고? <웃음> 아! 와, 누구야? 와! 와, 그이 나이스. 와, 1등. 아, 또사이야 미쳐버리겠네. 아. 좋아, 좋아. 아, 사사 어, 잠깐만. 이거 아이템 어? 사용해서 로켓 다시죠. 이거 로켓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타야 돼. 무조건 타야 대빈 님. 가는 길에 그냥 다 뚫어 버리고 좀그래야 그냥 바로 로켓 꽂아 버리 <웃음> 아니 근데, 근데... 임직에... 뭐 있지 않냐? 아닌가? 나 없어. 갑니다. 꽂아 버리 사장님. 나이 어? 어? 고거 어? 오잉? 연비만? 너어어 아, 왜 이야? 하필이면 또.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뭐야? 나도 왜 같이 했어? <웃음> 아니, 하필이면 왜또라미도못 따라잡고 이거 뭐야? 아이템이 에이 별거 없네. 어 다행이다. 야 주먹이라도 있었으면 시 억울할 뻔했는데. 사용하고. 아어 끝났다. 라미 이제 운 끝났다 얘들아. <웃음>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인디아박 간다. <웃음> 인디아박. <인디언법. 웃음> <웃음> 연패나 연비 옆에 1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혼내줘야 돼? <웃음> 한편아. <웃음> <단테나. 웃음> 어 제발. 여기서 선물 어 금색이다. 어 뭐야? 원이. 야 어, 어. 미니 게임. 어, 폭탄, 폭탄 돌리기 어때? 폭탄 돌리? 기 마그마 대 마법사는 어때요? 나는 나쁘지 않아. 근데 자동차 대전 진짜 어려워. 너 아, 원하는 오케이. 걸로 해. <웃음> 와. <웃음> 야 진짜 나는 연비 저렇게 스윗한 거 처음 봐. 어? 한편 안녕. 여기 어떤 곳이야? <웃음> <웃음> 이런 곳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연비야, 개가이 칠. <수칠. 웃음> 어허. 어? <웃음> <우와>. <웃음> 어허. 어허. <웃음>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웃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가 없어, 연비야. 맞아. 아 진짜? 어... 연비야, 죄가 없다 생각해, 과연? 그니까. 저두 저두 명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뭐? 어? 누나. 걸. 내가 언제? 조준점이 너무 이상해요. 내가 언제? <웃음> 방금. <웃음> 어. <웃음> 어, 그것이 딱 좋다, 저... 딱 좋다. 내가 돼, 언제, 내가 언제? 내가 고. 아 근데 지금 2등이 케빈님인데? 이등이 왜?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1쇠 개수 봐. 아런데 그럼 66 개? 와... 아 66이나 58이나. 케빈 형을 맞추면 한 펜이가 이등 되니까 어차피 2등될거한 펜을 죽이자. <웃음> 아닐지, 아닐지.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들어가 는거 수지 파산을 맞춰야지 이등. 죽여버려. 연비야. 나 저기 불쌍하네야 아니야 뭐가 아, 불쌍해 근데 야, 저 둘은 내가 더 불쌍해 둘이 알아서 하시고 왜 그러지 마 그래도 이든 견제 가야지 아왜아오어어두손좀 그래. 어, 어, 어, 좀 위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어, 어. 거기 0 접치 않는데둘다둘다 애교부려봐 잉잉 <웃음> <웃음> 아, 저거? 케빈 형이 좀더 귀여웠다 그래 눈나눈나눈나눈아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빚 나간 어, 어?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빚 나갔어? 어 다행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웃음> 어 다행이다 빚 나갔대 빚 어. 나갔대 다행이다 와 목숨에 애교를 팔라 <웃음> 빼라 한패니 뭐를요? 어야저 스태프는 뭐야? 프로게 맵을 돌아다니며 적을 죽이는 태고의 악령을 좋아하는데 아 그거다 살인토끼 와 씨앗 어, 근데 라미는 안 보는 거 알지 살인토끼 저거 위장해 가지고 아하 출발 진짜 살인토끼 나오나 나왔어 지금 오 나왔다 오 저거 시엔이 뭐. 움직인 그? 다음에 움직일 것 같은데 우어 오, 오. 어, 일단 오. 제일 아, 앞선다 시겠습니다 위치는 잠깐 그럼 음. 나살살토끼가 나한테 오지는 <웃음> 오죠 이제 갈 수도 있어 아, 이제 나가자 근데 음. 거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음 제발. 잡. 와우. 오. 야 이거 좀 치열하다 이번에 요거 가는 거. 하나, 이거 다 가까워 둘, 서로. 어, 힐팩. 어 힐팩이네. <웃음> 근데 푸디 왜 땅속이 갈라파고스 얘가 예, <웃음> 어디예요? 유백한거 같아요. <웃음> 뭔가 이게 무리에 끼지 못한 약간 비둘기 같은 느낌인데. 옆으로 가면 돼 지금 바로야. 어. 음. 어 맞네. 어때 만약에 저 토끼가 거꾸로 아이고, 온다면? 아이고, 야 이거 나 아니면 투디야. 이거 간다. 둘중 하나는, 하나는 간다야. P 간다. <웃음> 열쇠. P 열쇠. 이거는 P? 투디님 어? 아아 열쇠 뿌려놨습니다. 야 심지어 그대로. 무덤 위치 완전 구인데 최악인데. 아아 아 <웃음> 아, 이거는 아, 뭐야? 아, 처음이다 이거. 이거. 야 이거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한 패니가 고른 미니 게임인데 아까 케빈님이 어렵다고 해서 고른 거예요. 아 진짜로. 이거 그리고 방향 되게 갈릴 걸. 어, 뭐야? 비소라 어... 비소라 어... 이렇게 싸우지 말자 비소라. 아다다다다 다. 오 이거 오오오오 이거 오오오오오오 이거 어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어. 점수제야, 점수제. 도도도도도. 어떡했어? 스페이스 바 스페이스 바! 어. 야, 비소리가 비소리 견제해야 돼. 너무 많 너무 생생해후호기기기 아!!! 와, 괴렵다나 어디야?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네. 야, 이거. 아이고. <웃음> 와야 빗소리, 빗소리. 야민사일 업그레이드했어 아어 이호 못하겠어아 다다다 아다 먹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yeah. Yeah. 야, 개럽해야지. 아, 뭐야, <Sp2> 아, 아, 저거? 아이고, 수, 너, 나, 저 뭐야? 너무 어려워. 리 일로 와? 어호호 어허! 마카모인 아, 나나나나나나나 아, 호도 아, 아, 나도! 어? 아, 나도! 아, 나도! 나 와, 아, 아, 나도! 나나 아, 고챙이강 나오네, 세게 대박. 캐빈님, 어? 로켓 쏴다치고 주사위 굴리자. 뭔 소리 어, 하는 따. 거지? 쏴다치고아 <웃음> 옆에 그러면 한 펜이 팬이... 에헤뭔 소리 하는 거지? 떠나는 아, 거. 어. 발 바로 출발해 버리죠. 뿌아 뿌아. 좋습니다. 제발 1 제발 일, 제발 일. 제발 아 일, 제발 일. 일. 일. 영, 영, 하나 영. 먹자. 0 0 1영 아! 어? 이아안 돼. 제발. 목해 주세요. 자, 저기까지 몇 칸이지? 아, 아아 가지 굴러나 어, 갈거 같은데. 가지 될거 같아. 아, 싫어요. 아, 살려 주세요. 안 돼. 안 돼. 아, 싫어요. 하지 마. 아, 하지 마세요. 아, 오지 마세요. 아, 싫어요. 아! 부러왔어 아! 아! 아! 아! <웃음> 안돼. 어 나이스. 아, 아. 다행이다. 이건 다행인데. 아 괜찮아. 피했어피했어아 제발. 어? 어? 나이스? <웃음> 이거 노릴 수 있냐? 이거 화면에는 안, 아마 안 담길 걸. 어안 아, 아 보여, 안 보여. 설마 맞겠나? <웃음>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 갑자기. 아무나 그냥. 시엔이 맞추면은 시 n 이쩌 뒤로 간다 라미야? 라미님라미님 l a 님 l a 님 Lamin님! Lamin님! l a m i n 이 Lamin님! l n 님님 n 님 44개밖에 없네? 어 나는 어. 미니게임을 잘하는데 주사위 운이 개똥이라 아, 아까 내가 열쇠 죽였으니까 뺏겼구나. 아, 어, 열쇠 다 뺏겼어 음. 근데 그래도 지애이봐 70개나 있어 라미야 운을 생각해봐 <웃음> 평소 <웃음> 내 운이 얼마나 버러지 같은지 알아 <웃음> 실력을 생각해봐 라미야 실력 지애이 실력 대단해. 이거. 어, 언니 아직 이 튕겨 해야 되는 거 볼까? 아니야? 라미님 견제하자. <웃음> 아, 갑자기. 무슨 미친 소리야. 아, 갑자 아니, 어떻게 서. <웃음> 나도 애교를 한번 좀 볼까? 띠엔이 총 맞기 싫어요. <웃음> 나는 애교는못 하겠다. 그냥 나 쌀. <웃음> 야, 이 새끼. <씨>. 정신이 <웃음> 있어야지, 소신이. 야, 이거 갔냐? 어, 안 갔네. 어. 그래도 40개면은 도착하면 먹을 수 있네. 응. 음. 아, 여기가 아니 여기가 지금 아마 9 이렇게 나오면 좀 어, 와. 사본이 있네. 오우아 아니야. 오나 이러면 나를 쏠라 그래. 어, 나 이러면 너무 두근데. 나 이러면 너무 두근댄다 할까? 당터 어떻게든 케터등만파 누구 아아 야한줄알수 아아 있어 한줄알수 있어 싫어어요싫어 싫어요 아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agreement. 싫어요 미친 라인는 배만 불려줬잖아 지금 우와 야 이거는 그냥 죽이겠다 마인드였는데 저기 떨어진 양봐 저거 열쇠목으로 가자. 미 <웃음> <웃음> 우와, 뭐야 이거. 아니, 우와, 이게 라이언이야 <웃음> 80개? 우와. 근데 케빈님 72개인데? 어, 난 어떻게 많은지 모르겠어 지금. 뭐야? 야 저기 연비 열쇠 목몇 뭐, 개야? 아 저거? 범위가 안 돼. 범위가 안 돼. 아, 나못 죽여. 일단 가. <웃음> 야 도끼 바로... 아니야 이거? 맞아요. 빨리 어? 도망가야돼요 <웃음> 근데 모르지 토끼가 누가? 또 왼쪽으로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누구 있는 거야 우쪽에 사람이 있네 한편라니 예. 오! 어. 아 그쪽으로 도박이네 갑자기 여, 여기는 뭐죠? ㅎㅎㅎ <웃음> 누나 아, 아. <웃음> 아니야 누나. <웃음> 아니야, <웃음> 누나! 우리끼리 해서 의미가 없어 연비야. 우리 민게임에서 캐빈 님뒷순서로밀 e 는 누나 우리 누나, 진흙탕으로 입고... 가자, 연비야. 누나. 그러자 열쇠. 나도... 열쇠를 하나 먹어야 돼서. 야, 차라리 차라리 현실에서 나한테 밥으로 더먹 넘어... <웃음> 누나. 게임 다. 어, 야, 한 방이가? <웃음> 한방이 와! 이거 <웃음> 야 이거 한번 뭐야? <웃음> 야 빗소리 이제 도착해도 못 먹어. <웃음> 돈다 없어져가지고. 뭐 이러면 잠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나? 하위권 셋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건 그냥 이거지. 그냥 우리 여기 있자. 약간 진흙탕. <웃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의 선택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진흙탕 싸움이다. 야 역시 근데 난리났다. 야 토끼가 여기 선택했는데? 어, 큰일났다. 떼야 된다. 이거. 이건 또 뭐니?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이거 와 대박. 어, 난스.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거 미니 게임. 게임을 정말 못. 여러분, 우리 누굴 담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 아, 이큰일네 아, 누가 더 가깝습니까 지금? <웃음> 어, 어, 어, 우와. 와와오어떻게하지안돼아와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다 왔는데요? 나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땅군두는 <웃음> <딴 분은 웃음> 중이야 누나 우리 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터진다 <웃음> 터진다 <웃음> 터진다 <웃음> 터진다, <웃음> 터진다. <웃음> 우와 야 이거 어렵다 아. 어? 야야야씨이서 어. 어. 어. 있었어 대박 와야나오등 와. 됐어 와. 나 자, 3등 했는데 왜 없어? 아 근데 씨앤이 저쪽에 있어서 다행이다 일단 아 로켓인데 아어 로켓인데 저쪽에 있어서 다행이야 <웃음> <웃음> 근데 도망은 가야지 야 뒤에 토끼 따라온다 일단 쏘야지 그거 진짜 <웃음> 그렇지 <웃음> 진짜 야, 그냥 탕이야 여기는 야 개출자 받아 지금 내가 봤 여기는 구렁텅이야 그냥 <웃음> 지옥이야 지옥 서로에 도움이 안돼 지옥이야 서로를 갉아먹게 돼 있어. 아 도박 하나요? 오히려 음, 도박 하나요? 근데 저거 무슨 해골이야? 점령 해골, 점령할 수 있는. 어. 야이씨. <웃음> 점령 있는 점령 거 야이씨. 점령돼 있는 거. 점령하는 맞지 않아? 돼 있는 거, 응. 돼 있는 거, 돼 있는 거 같은데 선명한 게. 어 와. 어 잠깐만. 아, 어? 어 뭐야? 어, 잘못, 왜 이러? 어, 잘못, 잘못 갔는데? 잘못, 잘못 갔다. 잘못 갔다. 잘못 갔어요. <웃음> 야나이 멍청아 이럴 거면 우리를 안 때렸어야지 <웃음> 한편아 고맙다 <웃음> 아 이게 뭐야 아편아아 카리에 어, 먹는 것 같아 한편 아고맙다 <웃음> 많이 막 해가니까 돈받았지 <웃음> 다음 수를 노린다 한파라 고맙다. <웃음> 아, 아 마참 아, 고맙네 우리 한 팬이. 차라리 밀호로 들어가요. 네 밑에 미로로 따라 온나. <웃음> 네 마음 잘 알았다. 음 고맙데이. 아 미치겠네. 큰 사람들에 아, 뭐, 쓸게 없어. 아나나 아, 여기서 항상 여기서 아이템을 못 먹어. 와씨. 아이템을 못 먹는 것치고 너무 잘 가는데. 음? 계산 가능한 범위야. 지금 밑으로 가보나요? 도박 하나요? 오, 오, no. 오, 호 근데 여기 빨리 안 가면 오, 끼가 <웃음> 오, 거든요 <웃음> <웃음>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약간 <웃음> 도대모 오, 구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약간 그런 구간. 오, 오, 걸었 오, 나는 오, 히려 도박해. 음. 아. 대비님 안 먹으면 만 원. 뭔 소리 하는 거지? 뭐나와데 너는 극 나와. <웃음> 저도 영 나와. 나와. 아 제발. 영 나와라. 영 나와라. 한 번만 봐. 호호 아 예. 무시 무시 무시 무시. 아니 무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무시하면 두개 주는 거. 그러지 마세요. <웃음> 그런 말좀 하지 마라. 와. <웃음> 어, 어 미친. 성공. 연비야? 아 빗솔림. 빗소리야 빗솔림이 제일 가까워요 지금. 연비 아니었어 와. 연비? 나미아나 저기 역주행이에요. 반대로 어... 반대로 제일 멀었아 반대로... 그래? <웃음> 제일 멀었어. 야비소 도박 성공이야 대박. 근데 빗소 돈이 없어. 맞네. <웃음> 아 그렇네. <웃음> 어. <웃음> 미니 게 대... 이겨도 못 하잖아. 대출 좀해 줘라. 어. 오빠.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you>. 하나 대출해 줬네. <웃음> <웃음> <웃음> 이것은 지옥이다. <웃음> 아. 아이템 없지. 아비 그런 거 없다. 오, 많이 왔네. 근데 라미는 1이니까 어, 주변에 오면 죽는 거야. 어, 어 미로 구조 바꾸데 미로 바꾼다. 어. 어, 오히려 쉬워 오히려 좋아. 오, 어, 우와, 아, 여기 뭐야? 아, 아, 토끼. 어, 잠깐만. 투디형 <웃음> 같은데. 어, 아, 아, 아. 멈춰서 멈춰서. 멈춰서. 이거는.. 아나 이거 좋아해 아 좋아, 진짜 스피 아 <웃음> 와혐의다 레이저 피하기 무조건 1등한다 무조건 나 이거 무조건 2악물고 한다 진짜 물구 할거야 오우 깜짝이 우와 아이씨 응. 야 이렇게 빨라 아니 뭔데? 에앗 나왜 나 이래 요요 비매너인데 비매너? 어 약간 너무 빨랐잖아 이약물고 해버려 아 좋아요 어야 빗소리 풀피야? 아! 어? 아! 누구 갔는데? <웃음> 습니다야 이거 좀 오래 가겠다. 속도 빨라지는데 점점. 아! 아! 와 이거. 오, 개 우, <웃음> I'm scared. <웃음> <와. 웃음> 야다 아! 목숨 걸고 해. 어야비락했어 <웃음> 목숨 걸고 해. 와! 와! 와! 으 와! 와! 와! 2D! 와! 2D! 와! 2D! 와! 2D! 와! 야! d 2D! 뭐 d 2D! 야, 근데 다들 초집 d 상태였던 거 d 2D! 2D! 2 2D! 2D! 어 d 2D! 2D! 2D! 2D! 2D! 2D! 2D! 2D! 2D! 2 근데 소리라고요 아... 그거 자동으로 따라가거든. 금색 따라. 아, 볼요 행복해져. 아, 이거 주사위... 아, 멀기네. 멀긴, 멀긴 한데 이거 주사위 막팔 뜨고 이래 버리면 로켓에다가 아, 근데 비소리좀 아, 이걸 포인트 거리 싫 이러지 말자. 그럼 진짜 어, 지옥되는 어, 거야. 그치? 진짜 지옥되는 거야. 그렇지? 비소 그렇지? 우리끼리 이러는 좀 그렇지? 지금 비둘기 대답조차 못 하잖아 지금. 왜 대답 늦게 하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칸 <웃음> 아, 가야지. 투자 수야 앞으로 가야지. 잘 간노. 어? 야 이거 안 써? 뭐 어? 로켓을 안 써? 어이? 어? 로켓을 왜안 썼지? 아예비둘기 다치지 않아. 어? 아, 야! 아, 야 와, 서위 때. 4 이걸 네깜님한 아, 팬님. 안안 팬님. 어? 지금 쳐야 돼. 야, 이... <웃음> 야, 진짜. 야, 불쌍하지도 너... 않냐?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안 똑같다. 어, 이걸 보내나? 못 됐다. 못 됐다. 어? 근데 뭐? 보내긴 해야 돼. 치, 어? 아, 이거 오히려 좋아 각인가? 오히려? <웃음> <웃음> <웃음> 좋긴 오늘... 뭐가 좋아. 어, 안 좋네. 멀리 갔네. 보네? 어. 어, 한편아. 그렇게 먼저 위로. 갈 거야? 위로 위로. 야, 닥치라 <웃음> 위로, 위로. <웃음> 왼쪽 왼쪽 왼쪽. 포탈 어, 있잖아, 포탈. 어, 포탈. 저 포탈 있잖아. 포탈. 저기 위에. 포탈인가? 뭐 그런 거? 어, 저거 응. 저거 뭐 다른 포탈인데? 저 텔레포트 되는 포탈이야. 아, 진짜로? 다네. 어, 거짓말인데. 그 무기인데. 어? <웃음> 저 뭐냐 근데? 약간... 미로 처음으로 가는데 뭐? 히면뭐 어? 아, 로크인 <웃음> <로크인으로. 웃음> 뻥인데. 무기인데. <웃음> <닉네임이 와갔어. 웃음> 배 님. 그래. 포탈인게 뻥이라 그랬지. 한패 님의 우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 나이스. 나 오랜만에 큰거 나왔다. 뭐야 이거? 아. 위로.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웃음> <웃음> 그냥 바로 그냥 위로만 <웃음> 그렇게 안갈 거라고요. <웃음> 그럼 가줘라 어. 아, 이건 그냥 달리는 수밖에. 아하. 하하. 점령 안된 곳이죠. 근데 결국에 투디한테 로켓 맞운명인것 같은데 <웃음> 내가 봤을 때. <웃음> 아... <웃음> 결국에 맞은 건가? 아, 어. 앞에 또 자꾸 깔짝깔짝 거리잖아. <웃음> <그거>.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와, 와, 세다. 야. 근데 나는 두 번째 컵을 들어올릴 사람이 이거 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예 네, 방향이 바로 부정이야. 앞에 두고? <웃음>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오열이다 이거 와... 아... 아 진짜 짜증나게 아... 하지 이거 뭐야? 야 근데 이거난 개머로 두 번째 컵을 들어올리기가 진짜 힘드네 음... 두개 하기 잘다 근데 어느새 턴 여덟 번째예요 아이씨 피해복 <웃음> <웃음> 제발 한 명만 감 오지 마. 다 내려왔어. 이거는 이제 d 안전해졌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다어렵먹 아, 아. 아, 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나 모르겠네. 빡세. 다음부터 품 파티 하자고 절대 얘기 안할 거야. 너가 근데 오랜만에 하고 싶다 그랬음? 인정? 기억이 안 났어. 이런 거였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는 해리포터 팬이잖아요. 그러게. 맞아. <웃음> 아바자. 우! 우와. 우나 어디야? 얘들아!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웃음> <웃음> 내가 어디 인지잘안 보여. 어, 아, 가려 잡고 애들이. 와! 아들아! 아문만 되는구나. 아. 아, 아 문만 되는구나. 아, 아 와, 또 튀어. 우호! 부구! 출발한다. 어, 어디 있냐, 제발. 부딪히면 만 원. 부딪히면 만 원. 근데 어, 부딪혀도 일승이야. 이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목소리> 만원 만원 어? 나 2등이다 대박! 나도, 어, 나도 2등이야 나도 2등이야 아 우리 다이툼 같이 <웃음> 떨어졌어 아 1등이 안돼가지고 아, 아, 아이 뭐야 동시에 됐구나 어뭐 좋을것도 야한 팬이 열쇠 100개인데 <웃음> 뭐 열쇠부자야 아까 아, 그거를 <웃음> 어? 출발 비술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전 희망이 없습니다 형 <웃음> 돈이 없어 비리안짜리네 <웃음> 야 이거 근데 투 d 가 먹겠는데? 이거 주사위 2아 e. 먹는다 <웃음> 얘 먹는다 아 이거 어디까지 먹었다, 와 먹었다 딱댐다 아, 딱댐미네 아, 제발 내 옆으로 와라 이 들어가면 캐빈님 1등이야 아. 열쇠라도 뺏어야 돼 지금 잠깐. 아니, 아니. 이러면은... 나 방금 쪽이지 나오는데 야 이러면 은 지금 상황은 연비 아 진짜? 아니면 한팬이. 야 근데 저이 두번톤인데? 아, 한이 아니네. 만 허. 한 님,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내 차인데? 빈 님. 이라고하려그이이 컵을 못 먹으면 열쇠 개수로 1, 2등이 가려지거든요. 그건 그러네요. 이 시점에 제일 위협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람이죠 그러면. 한 팬님이죠. 왜죠? 그렇죠. 100개잖아. 100개니까요. 열쇠가 아니요. 많잖아요. 아, 이런 번이라도 먹으면. 상자 먹는 순간. 음. 네. 아 아니 컵 있는 위 분들끼리 싸우셔야죠. 저희 하류층에 아 내려오시면은 손이 더. 막 장시랑. 아빠, 나이스. <웃음> 아주 현명하십니다요. 오른쪽이. 아, 뭐 오른쪽 왼쪽 거거참거 거 거. <웃음> 피죠 <웃음> 피를 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끝날 때뭐 런닝 보너스라든지 그런 거 아마 주긴 할 텐데 데미지 보너스라든지 어 그러면 한편이가 이거 받겠는데 컵을 그지 아, 아, 그 데미지 랜덤에. 하도 많이 이루줄지고 모술지 금더 하도 쳐맞는 걸로는 안 주나? <웃음> 근데 줄 수도 아, 있어, 진짜 줄 수도 있어. 그런 수도 있어. 어. 사용을 하고. 연비야 왜 이렇게 목소리 슬퍼 보여? 사용 잘했다. 어? 내 꺼니? 아내 꺼네. 꺼네. <웃음> 아이씨 내 꺼네. <웃음> 어나 이거 달리면 모른다. 진짜 두 번째 건 먹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대발 대발 대발 준식아. 합뿌빠. 합뿌빠? 합뿌빠이. 합뿌빠이. 어야 선생 잘 먹었다. <웃음> 심지어 열요털 요새, <웃음> 어? 이게 뭐야?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자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요 아, 이거 얼굴 커진 뭐였지 아, <웃음> 불쌍해. <웃음> <웃음> 현실점, 아무것도할거 없는 사람 이복이나이지 <웃음> 회복. <웃음> 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어? 어, 어? 잠깐만. 방, 토끼가. 토끼, 토끼야. <웃음> 어. 멈춰라. 멈춰라. 계실 거 아니야. 오! 토끼인데. 후! 이거 뭐야? 어? 뭐야? 와, 이거 뭐야? 킬 하라고? 오! 와, 이거 플래시 하면서 킬 하는 거 대박. 이 정신 하나도 없겠다, 이거. 타이밍 맞춰서 킬 휘둘러야 되네. 자, 자, 막 이렇게 부활시켜 주면. 어? <웃음> 광선검 <웃음> 빠사아! 아! 잠 이거 맞아? 모델빠라 이거 뭐야? 어! 우와! 야, 야, 나 어떻게 잘하고 있냐나? 아악 죽었는데? 내가 아. 뭔지도 모르겠어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나 잘하고 있니? 아야야야야 어 뭐야 살아나네? 어, 어. 살아나 이거도 살아나! 어. 케빈님 왜 1등이야? 나 몰라! 내가 어떻게 내가 어, 1등이지 어떻게 나 알아? 나 혼자 계속 죽어!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데나왜 어. 아, 12점이나 되지? 뭐지? 거야? 징징 나왜 잘하지? 징징징 제가 어디 있는 거야? 나 아, 어디 누구야? 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 어디서 죽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다징징징징 어. <웃음> 아, 아. 아, <웃음> 근데 선물 쓰면 오히려 한턴 날릴 수도 있잖아 이거 사용하지 말고 아 뭐야! 아 미친 왕사능 때문에 하네? 이거 죽겠구나 나 어차피 어 선물, 선물 써야돼 어 그다가 이번 턴, 턴 마지막 턴이야. 턴이에요 아나 아이템도 못써 심지어 지금 안된대 하아 왕대 <웃음> 말이라 이러면... 아어 잠깐만 열쇠라도 보고 그래 어? 잠깐만 이거 아나 나 왼쪽으로 가야돼 아! 아! <웃음> <웃음> 뭐야! 아, <웃음> 바보야? <웃음> 저 정도면 진짜 머리 커지면서 바보가 된게 아닌가? 음. <웃음> 아니, 금색 따라갔어. 나도 모르게네 아, 절까지 안 닿네. 아 씨, 어디를 노리세요. 일단 선인장이라도 빼자. 아, 머리 큰 것도 서러운데 지금. 어, 선인장이 아니네? 아하,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여긴 지구야. 등수라도 올리자. 여긴 지옥이야. 어. 어? <웃음> 내가 <내나. 웃음> <웃음> <웃음> 다시 내나. <웃음> 다시 내나. 이거 여섯 칸 나와야 된다. 거리 안 닿죠? 거리 안 닿죠? <웃음> 다행이죠? 휴. 됐다. 아, 토끼한테는 사네. 네. 잠깐. 아, 토끼가 어디로 올까? 야, 의미 있냐고 지금. <웃음> 토끼가 저쪽으로 꺾어야 될 텐데. 도슨이 산인데. 그 지금 선생님, 자기만의 게임을 하고 있어. 이쪽 우리 하위권은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 <웃음> 가지로. 가지로 한명 담고 가죠. 뚱 뿌리기? 잠깐만, 내가 지금 뿌릴 수 있는 게 누구지? 캐빈 그, 라미 둘중한명담그면 등수 바뀌거든요 지금. 근데 내 아... 쪽이 안 나옴. 어 라미한테 잘하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응? 오른쪽 가지 들고. 어디서 아, 저기 미로 안에 있네. 어, 한번 뿌 보자. 근데 투디 님, 빈 님을 담그면 등수가 바뀝니다. 어. 빈님 어. 어디 요빈님 바로 죽이기 아니야. 트 있는데. 안 안다. 투디야. 다이 다. 안 돼, 안 돼. 안다. 아까 다 왔어. 투디야. 아니야, 해본다? 아니야. 나본다 투디 만약안 되잖아. 야, 안 되면은 중간인 사람 다치는 거야. 저 투디야. 중간인 사람. 투디 씨. 투디야. 가능, 가능. 디 Hey, 가져 투지, 투지 씨, 투지 씨, 아니야 이거 어 물에 빠져라. 물에 빠져라. 점프? 물에 빠져라. 점프?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라. 지른다 오지 마라. 하지 마라. 다니다 오. 아이 개가. <웃음> 개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아 이런 에그 플랜트. 개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한편님 레킹 볼이 있네요. 어, 한편아 제발. 한편아 제발. 한편 아니야. 한편. 한아 <웃음> 아편라 제발! 아베라 제발! 아베라 아니 아닌 어, 것 같아. 이거 아이 제발. 머리가, 머리가 이거 있 <웃음> 맞추기가 너무 좋겠는데? <웃음> 머리만해아야될 <웃음> <웃음> 이유 한 가지만 대보세요. 등을안 <웃음> 어, 죽었다. <웃음> 어 뭐야? 안 죽었다. 세상에. 아 소리 죄송합니다. 이어폰 끼고 보세요. 아이 <웃음> 쟤 나오면 뭐하냐고 <웃음> 언제 끝나? 빨리 끝나 이대로 1등으로! 누나 뭐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아이 없네 없어 그냥 지나가는 선인장이야 쟤는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질 맞나 <웃음> 아이, <웃음> 가는 길에 선인장 가시로라도 뭐좀 해봐 <웃음> 알았어 가볼게 <웃음> 몸통 박치기 몸통 <웃음> 박치기 몸통 박치기 아, <웃음> <몸똥 열쇠> 박치기. <웃음> 아 하지 마라. 이제 나오네 아이씨 <웃음> 하지마라 하지마라 아이. <웃음> 지나가라. 어? 라미야 뭐 누나? 없어? 누나? 나? 누나가 캐빈님 제끼면 1등이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없어 없어 없어 에헤이 이렇게 아하. 하면은 되지 어? 아하. 이거 뭐야? 아아 뺏어 어? 아. 우와씨 아. <웃음> 어 이거 <웃음> 결국에 <웃음> 1등을 <웃음> 제발 뭐발아라 진짜 1등 돼버리니까 마음에 안되네 뭐발아라안되나아 <웃음> <웃음> 어. <아오. 웃음> 게임이야? 토끼야 달려봐 토끼야 달려봐 <웃음> 계속 한걸음 뒤에 있어 야 이렇게 아깝게 내가 놓치나 근데 이거 어워드 몰라 <웃음> 여러분 어워드 모른다 어나 미니게임수 잘했기 때문에 트러른데. 제발 제발 제발 불쌍한 사람 좀 좋아줘라 미니게임 잘했다 오늘 미니게임 잘했다 와야 이거 오늘 치열했다 진짜로 어이핀 데미지 이거 한편이 같은데 미친 우와. 우와. 누가 한 페이지 1등이야. 지금 1등 됐어 지금 얘. 1등이야. 코인 때문에. 열승? 한 편이지. 이것도 한 편. 어, 라미야 이게? 어? 야, 이러면은 또 뭘... 아닌가? 아, 이래도 한 편인 거 같은데? 아직은? 어, 나나 나 아니야? 어! 나두 개야, 나도. 우와. 야, 이거 모른다. 계속 몰라. 뭐야, 뭐야? 이래서 이 때는 좀만 더 하자, 지상식. 아, 어. 좀만 더 하자. 최종 승자는 누구야 어! 가 됩니다. 나한패인줄 알았는데 <웃음> 한패인고어살고아 어,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를 못 먹었구나 아까. 음, 음, 음, 맞네, 맞네. 음. 야 이렇게 해서 라이가1등아 1등. 1등. 아깝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성적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60 8 <웃음>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쳐다따가 눌러주시고 연노바